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9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어, 한 개인가 두 개, 그, 어, 미출되고 나머지는 다 적중을 했던데, 어, 그좀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별난 카페 자료 이 복귀 방송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그 남의 자료를 가져갈 때에는 일단 그 자료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면 여기에서 어, 필출 자료로 올려 올려드리는 거를 그걸 보고 가셔서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가서 어, 그 다른 사람이 어, 그걸 제외라고, 제외수라고 하면 그냥 덜렁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이 별랑카페가 지금까지 어, 매주 어, 로또 추첨이 끝나면 어, 추첨이 끝나면 복귀 방송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서 복귀 방송을 보시면서 어, 이 별랑카페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꼭 어, 스스로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가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버리, 이제 재회수라고 해도 안 버리죠. 아, 이 별난 카페가, 어, 그 뭐냐면, 어, 필출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믿음이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버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자꾸 마음만 조급해서, 그냥 빨리 당첨, 어, 그 빨리 숫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 복귀 방송 보시면서, 정석대로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어, 1등, 하실 날이 가까울, 가까질 거라고,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1 0 3 9회 복귀 방송 보시면서, 얼마나 적중했는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1039의 유튜브 방송은 어, 평소보다 몇 개의 자료를 더 올렸죠. 1부, 2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4수 중 필출, 필출. 어, 화요일 날은, 어, 1부는 둘중한 수, 2부는 2월 수 압축,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1부는 셋중 셋 하나 이상 필출, 2부는 필출 끝수, 목요일 날은 고정수찾기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세수 중 한수 원래는 네 수인데 한 수가 약수로 보인다고 하면서 올려드렸어요. 어 근데 지난 2차 사, 1038에도 그렇고 1039에도 그렇고 꼭 월요일 방송이 예, 미출이 되네요. 어이 이 자료가 어, 나올 시기가 지금 지났거든요. 지금 신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 복귀 자료까지 예,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적 통계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 오류가 크게 안 나요. 왜냐하면 이별난카페는 1회에서부터 직전 2차까지 어, 1038회까지의 그 복귀 자료를 확인하고 올려드리는 거라서 어, 1038회 어, 그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도 크게 오류는 안 납니다. 통계라는 게 그렇죠. 통계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거의 근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들 다그 통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올 거라고 봐지는데요. 크게 오류는 안 납니다. 이건 이제 나올 거예요. 꼭 월요일 방송에서 꼭 스타트를 이렇게 끝내요. 전멸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올 거예요자 다음은 어, 화요일날 올려드린 겁니다 화요일날 두 개로 올려드렸는데요 일부에서 어, 올린 겁니다 둘중한 수입니다 어, 우선 어, 월요일 방송에서 일이 약수로 보이는 거를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이 별랑카페는 약수라고 해도 제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 지난주에 아주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 드렸는데 1과 2가 아 어, 약수로 보인 별난 어, 카페 자료상 약수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절대로 그거는 한두 게임은 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은 어, 다행히 어, 적중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건 뭐 적중했다기보다는 약수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예, 약수로. 이 최수로 올려 드린 건 아니었어요. 자, 다음은 어, 화요일에 올려드린 4수 중 1에서 2수 찾기입니다. 어, 여기서는 어, 1에서 2수, 1, 2, 15, 19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2번하고 어, 19번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어, 1과 2는 자료상 약수로 보이니까 나머지 두수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그래서 어, 이두수 우선 15, 19에서 찾아보시고 어, 또 없으면 1과 2도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약수에서도 2가 나왔고, 15, 19에서도 2수에서도 어, 19가 나왔습니다. 어, 별난 카페이 해기 분석 자료는 어, 지난주에 매주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 그 추, 상당히 출연 빈도가 높아요. 원본에서는 한번 봐볼까요? 원본에서는 어, 2하고 어, 19하고, 또, 보너스 볼 26하고, 어, 실당본 36. 4개나 나왔네요, 4개가. 어, 여기도 써놨죠? 원본, 원본이 나머지 수들 중에서도 필출일 겁니다. 라고, 여기 써놨죠? 어, 실제로 26하고 3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별난카페 자료가, 이제, 어떠한 성향이다라는 건 이제 파악들은 아시죠? 어, 매주, 어, 뭐냐면, 어, 이렇게 회귀분석 자료를 뽑아서, 어, 거기서 중복수를, 어, 다른 자료하고의 중복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뽑고 난 나머지에서도 꼭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 수들 좀, 어, 꼭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만도 벌써 5등이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3, 4, 4개나 나왔어요. 자, 다음은, 어, 화요일날 2부 방송입니다. 2월수 압축이었죠. 그렇죠? 2월수를 압축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16이 어, 5연속이고 연속이 5 연속이고, 세로로 5연속이고 이쪽 사선으로 4연속이라서 어, 약수로 분류시켰어요 그래서 적중을 했습니다 보면 다음은 어, 7번이 어, 우,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을 계단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죠 어, 계단 타기라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수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 이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2번이죠. 2번은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 현재 4연속 출이니까, 뭐, 이 별난 카페뿐만이 아니고,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수로 분류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2번이 또 출했죠? 이제 5연속 출이 됐습니다. 어, 아주 불, 불이 붙었네요. 그렇죠? 어, 지금, 5주차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 지금, 이번 회차가 그랬습니다. 예, 뭐냐면, 이번이 출을 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45개를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 사연속 출을 하면 대부분 약수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약수로 분류하는 단어서제일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 설명을 드리면서, 1과 2가 약수로 보이는데 제이수는 아니니까 한두 개씩은 해보시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자 2가 출을 했고요. 그래서 어, 여기는 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 44번이 또 약수로 보였죠. 어, 모 사이트에서 제일수 공식에서 좌측 사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연속으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수로 분류를 했는데 이건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수를 어네 수를 약수로 분류를 시켜서 남은 수 24, 27, 37에서 먼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찾아보셔서 없으면 약수를 다시 살펴보시라는 이런,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약수에서 추를 했습니다. 2가 추를 했죠? 자, 다음은 어 수요일날 어, 하나 중 또는 셋중 하나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역시 수요일날도 일부와 일부로 두번 올려드렸는데 어 지금 이거 세 그룹 중 적어도 한 그룹은 출할 거라고 이 별랑카페는 확신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전멸을 했어요 이 많은 수가요 10급수는, 어, 0급수는 4연멸이고 어, 또이 8구수는 어, 역시 4연멸이죠. 그 다음에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어, 이거는 현재 8연속 중이고 타이 기록입니다. 1회서부터 1038회까지 8연속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9연속 이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다음 주에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거는 이 중에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 별난 카페가 이렇게 아, 그룹으로 이 별난 카페는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는 아, 알박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알박기라고 이렇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아, 자리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수들이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대개 3연멸이면 이제 출항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오죠. 물론 이제 9연멸 10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는 대개 3연멸이면 대개 이제 출할 준비를 하잖아요. 아, 그런데, 어, 이알바기 수들이, 어, 전멸을 했습니다. 세 그룹이 다 그냥 동시에 전멸을 해버렸어요. 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어, 이거하고 월요일, 월요일날 방송한 거하고 두 개가 오류가 났습니다. 자, 다음은, 어, 수요일날 2부 방송에서, 어, 필출 끝수를 올려드렸죠. 38구수였습니다. 38구수 중에서 38하고 33을 제거하고 보면 이게 현재 5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1 0 3 8회까지 4연멸이 4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이 필출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번이 출을 했습니다. 3번이 출을 했어요.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고정수 찾기입니다. 어, 목요일날 고정수 찾기를 올려드렸죠. 어, 낙수에서 뽑았어요. 낙수에서. 어, 1, 6, 12, 19, 28, 36. 이건 대부분의 로또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어, 뭐, 이 별난 카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건 로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자료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압축을 했는데 6, 12, 19, 28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6번하고 19번이 나왔습니다 두개가 나왔죠 내수 네, 중에서 두개가 나왔습니다 원본에서는 3개가 나왔습니다 6하고 19하고 36이 나왔죠 여기서만도 그냥 5등이었네요 이거는 뭐이 어, 낙수 로또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요 낙수를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 현재 원본은 현재 6연멸 중이고 1에서부터 1038회까지 5연멸이 4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을 아, 6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신기록 중이었거든요 었 아, 그런데 세개나 어, 나왔네요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하나 가더 있죠, 참. 어, 여기, 마무리 하실 때 살펴보시라고, 요, 어, 아홉 칸 안에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왜냐면, 하이아욱 칸이 현재 사연 24를 제거했을 때, 현재 사연멸 중인데, 1래서부터 1038회까지 사연멸이 두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아홉 칸 안에 적어도 한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서는 19번하고 보너스 볼 26번이 나왔습니다. 19번하고 어, 26번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죠. 어, 높았는데 지금 어, 안타까운 것은 월요일날 첫 방송이 어, 그 오류가 나서 다음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은 자료를 월요일날 올려드릴 거예요. 아, 물론 숫자는, 숫자는 바뀝니다. 숫자도 바뀌고 개수도 바뀌어요. 아, 항상, 아, 매주 달른데, 월요일날 벨라카 아, 배관자 자료 정리해서 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다음, 다음 이 차에는 꼭 나올 거라고 봐줘요 네, 크게 벗어나, 크게 오리나도 통계 자료라는 것은 그 오리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아, 1, 2주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자, 다음은, 어, 필출 3스크럽 로또헌터, 어, 여기 자료 복귀입니다. 지난주에 회원들,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셨던데, 어, 그, 이 필출 3스크럽 자료도 같이 겸하면은, 어, 1등 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 별난카페는 일단, 별난카페가 로또를 매주, 매주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은, 로또를 구입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막 손님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또이번에 차도 못 샀습니다. 어, 여하튼, 어, 이 별난 카페는 유튜브 방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로또를, 로또를 사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이 주목적이에요. 물론, 어, 시간이 되면, 어, 시간이 되면 로또를 별난 카페도 꼭살 겁니다. 근데 꼭, 어, 그렇게 로또 사려고는 나가려고 막 하는 또 손님들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회를 놓쳐요. 어, 자, 이 필출삼스 어, 클럽의 라인님께서또 어, 세수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라인님은 아주 조용조용 자료를 꾸준히 올려주시는데 자료가 상당히 알차합니다. 어, 이번에도 30, 36, 43을 올려주셨는데요. 아 어, 여기서 36이 적중했습니다. 36이 나왔어요. 되게 36을 약수로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 36이, 별난카페, 저, 라이님은 36을 필줄로 이렇게 딱 잡으셨네요. 어, 여기, 어, 적중을 하셨습니다. 어, 이 별난카페는, 어, 그, 어, 셋중 하나 하는 데서, 4, 17, 30, 43. 여기가 추할 걸로 봤기 때문에 이 라인 임자료를 보고서는 30, 43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6이 나왔습니다. 로또가 그렇죠. 늘안 나올 것 같은 자료가 수, 수가 나오고 나올 것 같은 건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 어, 로또 매니아들 마음을 자꾸 졸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완전히 버리시 말고 이런 경우도 야, 이 별난 카페가 어, 이번 주에 로또를 샀다면. 30, 43이 유력해 보인다고 해도 36도 한두 게임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인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라인임 자료는 무조건 필출이다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해도 별난카페는로또를 구입한다면 라인임 자료는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못 사서 그랬지 만약에 샀다면 30, 43을 주력으로 하되 36도 한 게임 내지 두 게임은 해봤을 거예요 어, 아, 로또 그, 왜냐면 이 세수로 압축해 놓은 그 자료는 상당히 예, 알찬 거잖아요. 특히나 이 별난카페가, 어, 아, 그, 아, 세수로 압축할 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아그 노력만큼,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일이 예,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예, 헌터 자료인데요. 헌터 연구실에 어, 세수를 올려드렸어요 일찌감치 올려드렸죠 이번에는 어, 지난 지난 지난 해차 로또 복귀 방송 하고서 그냥 바로 올려드렸어요 일찌감치 올려드리는데 어, 10, 11, 0 19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추후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원본에 4 0 41이 빠져서 이걸 다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10, 11, 19는 지난주 토요일 날 일찌감치 복귀 방송 학고서 그냥 바로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원본에 빠진 40, 4일을 추가해서 이제 다시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19가 나왔죠. 그렇게 하고 여기 콜드수를 또 제가 압축을 해 봤었어요. 자, 그랬는데, 세수에서는 19를 적중을 했습니다. 아주 요, 이 그룹이 지금 2주차인가 3주차인가 꽤그 뭐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것도 어그 월요일 날 제가 지금 올리는 자료가 오류 났잖아요. 어 그것처럼 이것도 어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그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혹시나 이걸 보고서 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어어 내심 걱정을 했는데 어 이렇게 이것처럼 이 통계자료는 오류가 나도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1, 2주 안에 그 적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콜드수는 제가 이거 압축을 했는데 아예 콜드수 자체가 전멸을 했죠 콜드수가 무출을 했습니다 원본 자체가 무출을 했죠 최근 들어서 콜드수가 좀 취약함을 보이고 있어요 한때는 요 콜드수가 끊임없이 나오더니만 요 근래에 콜드수가 좀 취약합니다 어, 4, 21, 43. 이거는, 요 수는, 어, 변함이 없죠, 이거는요. 어,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신기록에 신기록을 계속 써가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또 자료, 어, 자유분석실에 올려드렸는데요. 자유 게시판에요. 어, 이것도, 1,000 어, 저, 저, 555 주기인데 어, 7연멸일 때 올려드렸더니 이게 전멸을 해서 8연멸로 넘어갔죠 그래서 어, 이것도 어, 이번 해차에 꼭 출할 거라고 보고 올려드렸는데 아, 여기서는 어, 3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 8연멸식이나 갔으면서도 딸랑 한 개만 내보냈네요. 자 여기까지로 복귀 방송 마치고요. 어, 다음 주에도 다음 이차에도 어, 알찬 자료 많이 열심히 그 정석껏 어,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복귀 방송 어, 보시면서 이별난 카페에 대한 어, 믿음이 우선 가야 돼 신뢰가 돼 신뢰를 해야 어, 다른 분석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 재수라고 해도 그걸 버리질 않는데 어, 이별난 카페에 대한 믿음이 취약하면 그러면. 아, 가죽이 아주 고가서 덜라덤버려버린단 말이죠. 이팔랑귀가 되는 거죠. 로또를 로를 하시면서.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게 좀제 가슴 아파. 토요일날 되면 아, 뭐냐면 실망이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먹에 들고 있었는데 그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가지고 그냥 막 아,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1등 번호를 가졌다가 결국 놓쳤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이별난카페 복귀 자료를 보시면서 어, 이 사람의 분석이 어느정도 어, 믿음이 가는 자료인지를 어, 그 확신이 우선 먼저 쓰는게 우선입니다. 어, 복귀 방송이 지금 자료를 많이 올려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걸렸어요. 어,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오늘 어, 이제 결과가 안좋으셨던 분들은 어, 그다 잊어버리시고 어,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어,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